케인즈의 투자 요구 원칙 1원칙 저평가 미인주를 찾아라. 산수의 규칙이 루머의 풍량보다 믿을만하다. 케인즈 시장 가격 대비 미래 예상 수익률을 비교해 이를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가치 투자야말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야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주식이 안전하고 훌륭하며 충분히 싸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 주가는 뛰어오른다. 케인즈는 검소하기로 유명했다. 저녁식사 파티는 늘 검소했고 싼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다. 하지만 그는 싼 것을 찾아다니는 점 때문에 불을 축적할 수 있었다. 종목 발굴을 할 때도 주가보다 싼 내재 가치를 지닌 미인주를 찾기에 노력을 기울였다. 주식 투자는 미인대회와 같다. 사람들은 신사위원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미인을 고르기 위해 주력하나 현명한 투자자는 가장 예쁜 미녀가 단상에 오를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케인즈, 이원치 잃지 않는 게임을 하라. 매수한 주식에 충분히 큰 안전 마진 즉 주식의 내재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 했을 때 투자 결정해야 한다.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작업은 미래 수익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다. 매수가격이 유형자산의 가치를 넘지 않는 대상으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 즉 부동산 현금성 자산이 큰 종목 저 PBR주에서 안전마진을 확보 후 부지해야 한다. 투기란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투자란 큰 돈이 적은 돈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성공할 만하다. 투에드 정확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내재 가치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안전 마진, 즉 재무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가 있어야 한다. 삼원칙 바람 보는 쪽으로 몸을 굽혀라, 역발상 투자고 남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탐욕을 부려야 하며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공포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주식을 평가할 때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대중을 거스르는 투자 전략도 받아들여야 한다. 케인즈는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으로 공포와 불확실성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헐값이 된고갱만의특가의 소장품을 국립미술관이 참여하여 사들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큰 돈을 벌수 있었다. 미국인 투자자 가운데 6개월 뒤에 일어날 일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계단이 높더라도 말이다. 이런 심리학적 특성을 이용할 때 돈을 벌수 있다. 케인즈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중 나에게 있어 투자의 중심 원칙은 일반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 모두가 투자 대상의 장점에 동의하게 되면 그 대상은 너무 비싸져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투자의 요철한 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데 있다. 대중과 반대로 매매해야 성공한다. 케인즈. 사원칙 시간의 흐름을 즐겨라. 케인즈는 투기꾼들이 단기적으로 행동하든 말든 내버려 두었다. 자신은 스스로 선별한 포트폴리오에 건실하게 집중하는 것만이 군중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예상 수익률을 근거로 취득한 주식을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불을 창출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매수한 주식은 꾸준히 보유해 거래비용을 제한하고 반복되는 주가의 둔락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케인지는 투자 전문가에 비판적이었다. 우리는 주식 전문가의 충고가 틀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부자로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그들이 훌륭한 충고를 할 능력까지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한몫. 잡아서 은퇴했지 전문가라며 월급받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과잉 매매를 하도록 유도해 수수료를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 움직이다.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이발사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라. 오랜 복피, 결혼과 마찬가지로 주식, 취득 역시 죽음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 불변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병폐를 치유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은 눈을 장기적 전망으로 오로지 장기적 전망적으로만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케인즈 투자자는 움직여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오른길을 가야 보상받는다. 5원칙 그 집중 투자하라. 나는 항상 좋은 종목 하나다. 나쁜 종목 별개보다 안전하다는 환상을 가져왔다 케인즈 자본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주식시장에 미인주에 집중 투자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저것 많은 주식을 보유해서는 큰 수익 기대할 수 없다 포트폴리오 집중은 낮은 거래비용 낮은 관리비용으로 분산 투자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곤 한다 위험에 대한 내 이론은 확신 없는 분야로 지분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믿을만한 증거를 보여주는 한 가지 종목을 상당량 많은 수량 보유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케인즈 승산이 없으면 일찍 판을 접어야 하지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면 크게 걸어야 한다. 유리한 상황이 자주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회는 오지만 자주 오지는 않는다. 기회가 올때 반드시 잡아라 찰리 문구 시간이 지날수록 올바른 투자 방법이란 스스로잘 알고 있거나 경영 방식에 대해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된 기업에 큰 돈을 집어넣는 것이라는 확신이 커져간다.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신뢰할 이유도 없는 여러 기업에 폭넓게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케인즈 6원칙 절제와 균형의 미덕을 발휘해라. 주식에 대한 태도가 날마다 변하는 주가에 따라 혼란스러워지거나 균형 감각을 상실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보유해온 주식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장의 움직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가까운 미래의 주가 등락을 무시하려면 투자자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안전해지며 어떤 경우에도 빌린 돈으로 대규모의 움직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케인즈.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지럽게 흔들려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갖춘 주식을 찾아낸다면 이를 보상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즉, 결단력 있는 행동. 평정심과 인내 사이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기질를 가져야 한다. 정리, 군중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은 쉽게 집밥 힐수 있다. 증시는 매우 변덕스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투자 접근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어렵다.